아이구 반갑습니다 아 오늘 해볼 덱은 종족불명 길레느 덱을 조금 더 다르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종족불명 버프를 길레느한테 그냥 뚝뚝색다 꽂아주고 네가 좀 해봐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하죠 자 아군 종족 기본능력치 제공 자 여기도 기본능력치 제공해가지고 필살기 풀업이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지막지한 35만 투급의 마신덱을 만났다 이거는 좀 긴장되는 부분이거든요 확실히 자 일단 스타트는 가볍게 자 길래는 게임 지금 연맨한테 걸려있고요 각 한번 세게 볼 수도 있대 진짜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 아니지 내가 지금 기절 못시켜도 괜찮잖아 우리 풀업보거든 아 이렇게 갈게요 1성으로도 풀수 있는데 뭐 아깄으면 이성으로 풀어 보고요 치기풀 쏙팍싹 풀면서 10, 13만 빡짜끄닥 15만 한번 가고요 이번에 이제 풀버프입니다 일이... 성물 풀 발동 빡짜끄닥 20만 치명이 좀안 터진다 그죠 어, 연말은 워낙 어, 치저가 높아가지고 자 차단 들어온 거 있고 차단이라서 기절을 못 시킨다. 자 일단 이쪽에 지금 이제 아, 궁을 만들었다. 그말 아닙니까? 어? 아, 곤라나게 됐네. 곤란하게 됐네. 어 패가 길래 이렇게 좀떴어야 되는데. 요즘 문제로도 큰 탈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안 죽어요. 자, 예, 우리도, 종족불명대도 장점. 맷집이 또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맷집. 한번 치 봐주시죠. 치 봐주세요. 팡.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어,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무지성. 요렇게, 요렇게, 셔터네 첫 턴의 킬러리기 자, 바로 감염 한번 시키고. 퉁퉁퉁퉁. 툭툭! 퉁퉁. 툭! 빡! 13만이고. 야, 이거는 2성이라도 아, 확실히 땄는데. 일성이어도 일이... 땄겠는데요? 빡! 착! 그라 뭐? 우와? 29만 5천? 이야, 자, 어이구야 잠깐만요 언제 이렇게 만드셨노? 끈탈은 어디 들어있어요? 킹한테 들어있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한번 들어가볼게요 그냥 나는... 들어가볼게요 그냥 쭉쭉쭉쭉 한번 하지구요 어? 37만 0천에 떴다? 턱샥? 우와! 뭐가 여기서 끝난다고? 난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야 이게 자 막걸리집니다 자 지금 우리 길레는 궁풀인데 풀업입니다 풀업 쿵 풀업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 반가웠습니다 인사 어딨노 자 풀업 두명한테 백십만 미치겠다니까자 계속 계속 갑니다 어뭐고 어, 이거 도원이에요? 아 도원 덕후라서 도원 놓고라도 얼티미티 쓰시면 되잖아 왜 그랬노 자 바로 연 한번 킬 한번 노려볼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냥 한번 보자 연멜 첫 턴에 잡아주는 총총총총총 조조스쿵 버스쿯 버스쿯 더 크다고 십만 버스쿯 조스쿯 와 이십만 야이 뭐야 야 길러리 인마 뭔데? 그렇지 아무래도 피어식텐 애한테 때릴 때 확실히 더 세네 주피 4 0까지더 들어가니까 어, 이거 자세 풀어 보자. 아니지 일단 감점 시키고 자세 풀어 보니 왜 자세 자꾸 봉을 돌리냐. 자세가 이렇게 풀어 보고 고 드득 뜯고. 이런 이런. 아, 내가 틀은 당았나? 자, 톡톡. 팍. 11만 점. 괜찮아. 지금은 때려. 어버버버. 우와. 시청계 하지 말라고 했지. 힐레는 패가 없다요. 차단이긴 한데 그냥 털어볼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잘들어가세요더투 우리 더투 형님 너무 좀 그렇게 하지 맙시다자 그래서 어 얼티미장님 어. 나오 계시고요. 아이고 렌업 받아 치면 곤란하거든. 빨리 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그이거나 <그럴> 저렇게 거나 <목소리> 덕덕덕 치면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13만원 자세히 얘기가 13만씩 나오고, 관통기는 20만? 와, 이게 확실히, 길레는 게임 딱 걸리면, 일성 두 장이면 죽는다고 봐야 되나? 이건 죽어요? 예, 지금 에키드나는 생철. 생철. 어, 지금 길레는 맹회고, 맹회, 생철, 생철,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와, 이러면, 끝났잖아, 경기 끝났잖아, 그지? <웃음> 딱! 쫙! 그 치명이 안 터지긴 진짜 안 터진다. 근데, 그래도 약간 보장된 어떤 딜이 있어. 한 10몇만은 기본 보장이 돼, 일단. 음. 자, 공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크덩. 자, 좀 칠걸? 와, 97만. 자, 어쨌든 계속해서 가봅시다. 어, 이거 먹고? 이거 오랜만에 본다, 이거? 우리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제를길래는 게임 걸렸잖아. 애시당치 무명 없이 한가 보자고. 어. 무명을 없이 한가 보자. 어? 잡았다 와우 딜이 속력길 썼던고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이덱 우리 옛날에 그, 그, 하여튼 되게 괜찮잖아 저덱그지 은근히 은근히 괜찮잖아 저거 자 그런데 자오어 예, 저거 저러다가 엄청 생각없이 치고 그지어 일단 자세를 풀어봅니다 필살기 세칸이나 채우면 저런 애좀 부담스럽거든 아이 기쁘게 자 야방패수형 아. 해제 어? 빡싹하고 23만 어? 한번 들어간다 네? 도스까쌉구슉 오이구 아이고 오이구 어.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본 덱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세이제 너무 좋은거 같아요 자세이제 너무 좋고 그리고 선턴 기준 잡았다 봤을때 제의 저 미친 딜을 요렇게 요렇게 쓰면 이거를 받아낼 사람이 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지 막 과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야 과투자는 좋은 일 너무 많으니까 자, 이렇게 딱 깔끔하게 뽑아질 분인 그런 느낌이야 근데 지금 요 계정 주인 우리 라스님은 풀업이야 풀업 쉽지 않아 그렇게 마십니다 약간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음. 좋긴 좋다 이거 차단 걸리더라도 삼성 한번 보고 싶거든. 어, 내가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서. 아, 차단 안 걸리는구나. 삼성 한번 봅시다. 툭. 자, 자세제가 없었다 보니까. 그리고 아, 통! 이렇게. 이 정도는 이제 느낄 수 없는 몸이 돼 버려 가지고. 왜 시원하지가 않지나 일났네 진짜. 이 정도는 그래도 시원한 편 아닌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두 명한테 이 정도면 두 명한테 <웃음> 세 명일 수는 건가야 회복불가해척 짝크다! 어? 그러니까 예, 얼티밋 형님 막 이런 거아 이거 막 연멜, 쉐리 싱글라트 전체 썰었는데 100만 원을 뽑고 막 이랬잖아 이해하지? 우리 연맬 이성전쟁이었나? 그걸로 100만 나왔어 궁도 아니고 그냥 이성전쟁이로 그리고 우리 궁 실험하는 데서 연맬 1200만까지 봤잖아 1200만 기억나나? 아휴 그런 거 자꾸 보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건강에 해로워 푹푹푹푹 3,2,6만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겠나? 척. 빵! 예 이기네